안녕하십니까 1위템입니다 오늘은 꺽지 낚시 여행 4회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꺽지 낚시 여행의 주제는 바로 대물 꺽지를 만나라 입니다 대물 꺽지를 만나라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샹 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20cm 이상의 녀석이 잡히기 전까지는 저는 여기 절대 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꺽지 사냥을 하러 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히트 오 와. 히트입니다 히트 와 스톱. 꺽지가 잡혀줬습니다 한마리 시작하자마자 바로 꺽지가 물어줬는데 일단 사이즈로 보면은 우리가 만족할만한 20cm는 아닌거 같아요 자 일단 잘를꺼야습니다자 얼마, 얼마 정도 될까요? 어이렇게그 이렇게. 꼬리까지 12cm가 조금 넘는 어, 이런 사이즈입니다 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일단 껍지부터 살려주도록 하죠 시작하자마자 13cm 정도 되는 껍지를 만났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번 여행의 컨셉은 대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20cm 이상 녀석을 잡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하죠 오 히트 오 히트 오 야! 야, 히트입니다 히트. 근데 이거 너무 사이즈를 안 재봐도 이거 딱 작은 거알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? 어좀 작습니다. 바로 살려줄게요. 오 히트 오 자. 바로 앞에서 히트가 됐네요 바로 앞에서 히트가 되었습니다야이 녀석이 멀리서 따라와가지고 바로 앞에서 물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마법에를 눌러 돼가지고 오겠습니다 짜잔 자 그러면은 센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역광이라서 잘 안보이실수도 있어요 자어1 2 c m 가 조금 안되는 녀석입니다 다소 아쉬운 녀석이군요 그럼 다른 녀석으로 잡으도록 하죠 오 히, 와 히트 와와 와, 바로 앞에서 야이 녀석 이 녀석들이 바로 앞바위에서 바로 히트 자또한 마리가 바로 히트가 나와줬습니다 이게 돌 사이에를 딱 지나갈 때 와가지고 덥석 어, 이렇게 물었거든요 자 그럼 나와주시겠습니까 마법의 룰레 룰러 맞죠 <웃음>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센치 한번 재보도가 하죠 집다어 아약한 어, 12cm 어, 정도, 12cm 정도 나오는, 어, 녀석입니다. 오, 히트! 오, 사이즈 큽니다 와, 힘들습니다. 와, 올라온다. 우와, 우와. 와 여러분들 꺾지 꼭지 봐요 꼭지와 20cm 될것 같습니다 진짜 와 사이즈 재볼게 사이즈 아 어마어마한데 15cm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어 아니지 아니다좀더 올라가야겠네 16cm입니다 16cm 야 아쉽다 아쉽다 야 20cm가 엄청 큰 꺾지군요 여러분들 야 아쉽습니다 오 히트! 오! 야 꺽지 한마리 그렇지만 아까 16cm 보다는 매우 작네요 야 일단 꺽지 한마리 오 히트! 와야 히트 야 꺽지 꺽지 꺽지 야 그래도 사이즈가 너무 작다 20cm는 진짜 엄청 큰 건가봐요 야 이것도 작네 어 히트 오 좋아 와와 와, 돼지네 돼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야 껍질. 오 히트 오 야, 껍질입니다, 껍질. 야, 껍질. 야, 그래도 사이즈가 안 되네. 이새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. 오. 오, 히트. 오. 오. 야 <웃음> 마지막까지 작은 사이즈의 껍질감 물어주네요오 히트! <웃음> 야 어, 어, 둘 사이에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이야. 오, 히트! <웃음> 자, 바로 앞에서 히트해주네요. 와, 한길이는한 12cm 정도 돼 보이는 사이즈예요 오 히트 와 꺽지 꺽지 꺽지 야 꺽지가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사이즈가 작다 아 20cm는 얼마나 큰 거예요 정말 야 작다 작다 여러분들하고 꺽지 낚시 4일차 진행을 했었는데요 야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붑니다 이렇게 많이 불어 그래도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일 큰 거를 잡았는데 16cm 이야 이게 20cm 넘는 껍질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인 거예요 그 정도도 손바닥만한 그런 사이즈였는데 20cm가 조금 못 미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16cm 한 16, 17cm 정도 되는 껍질이었습니다 아쉽게 오늘 20cm 넘는 껍질을못 잡았습니다 일단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원하는 포인트로 찌르지를 못했어요. 일단 최대한 찔러서 찌르고 찌른 게 오늘 잡은 꺽지들입니다 그래도 마릿수는 꽤 많이 잡았으니까 그걸 오늘 만족해야 될것 같고요. 제가 다음에 여기 시간이 되면은 날씨 좋을 때 한번 제가 싹 쓰리하러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일이 t 비였고요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